자 내일은 혹시 뭐두분 계획 있어요?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면 집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으실 거야? 아니면 뭐? 어 그냥 뭐 맛있는 거해 거 먹고 맛있... 네. 케빈이랑 같이 케빈이랑 네어 케빈 그 나홀로 집에 원투 쓰리포 다 보면서 네어 태훈 씨는 내일 혹시 뭐 계획 같은? 저는 뭐 협곡 네. 가려고 해요, 협곡 협곡 <웃음> <웃음> 예 협곡 협곡이요? 소환사의 협곡 가서 아, 아 G A M E 예. 게임 하시겠다고 비대면으로 예. <웃음> 같이 놀려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근데 뭐 사실 <웃음>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맞긴 해요. 저희가 집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맞아요. 보내는 게또 예, 그렇습니다. 보는 거니까. 네.